우리나라는 최근에 아동학대, 특히 중대 아동학대 사건이 많이 발생해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아동학대 자체가 늘어났다는 것도 있지만 사회의 인식이 높아져서 과거에 신고되지 않던 아동학대가 이제 신고된다는 그런 면도 있죠. 하지만 2014년 이후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거의 3배 가까이 늘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간과할 수 없고 사회나 정부에서 주목하고 대책을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세이브드 칠레드러는 아동학대 사례집과 아카이브를 만들어서 우리 사회가 이런 아동학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잊어버리지 않고 사건을 기억하고 또 사건을 분석해서 왜 그런 아동학대 사건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전체가 기억하고 거기에 대책을 마련하고자 이번 아카이브를 개설했습니다. 네, 저희 아카이브는 2013년 울주 아동학대 사망사건에서부터 2021년 화성 입양아동 사망사건에 이르기까지 지난 8년간 일어났던 중요한 아동학대 사건들을 정리하고 그것들의 기록을 남겼습니다. 정부와 입법부가 이러한 사건들에 대응해서 특별법을 제정한다든지 행정적인 조치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조사하고 기록에 남겼고 민간 차원에서 사회단체들, 아동보호단체들이 여기 어떻게 대응하고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도 기록에 남겼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이런 아동학대의 참혹함이나 참상이나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면들을 직시하고 그것만에 그치지 않고 보다 장기적으로 이러한 현상이 왜 나타나며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사회 전체로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다 함께 생각해 보는 그런 현장의 기록으로서 이 아카이브를 정리했습니다. 지난 한 해에만 아동학대 사건으로 43명의 아동이 사망했습니다. 이 아동들의 사망은 단순한 통계가 아니고 숫자가 아니고 한명한 한 명의 아동이 다 자기의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었는데 이러한 일이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거와 관련한 사건의 기록, 또 판결문이라든지 사건이 어떻게 결론이 났는지 이런 것들까지 다 포함해서 사례집으로 이야기 형식으로 이 사례들을 기록에 남기고자 노력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금년 초에 민법 개정을 통해서 이제 징계권 같은 게 없어졌는데 아이들을 훈육한다는 그런 의도로 아동학대에 이르게 되는 그런 사례들도 많이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번의 잘못에서 교훈을 얻고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우리 사회 전체가 집단적인 사고로서 이런 문제들을 생각해 볼수 있도록 사례집을 이야기 형태로 정리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지 않으면 잘못된 일은 반복될 수 있다 그런 생각에서 기록하고 정리했는데요. 그렇게 하면서 저희도 그 처음에 이런 사건이 났을 때 느꼈던 그런 사회적 분노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저희는 다시 한번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분노가 분노로만 끝난다면 다음에 이런 일을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고 막는 그런 결과로 이어지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분노를 승화시키고 우리가 사회 전체로서 아동학대를 줄이고 아이들이 살기 좋은 그런 세상으로 만드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